지금 화가 난 이유가 정말로 아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니까 잘 키우기 위해서 화내고 계신가요? 잠시 상상해보세요 어엿하게 성인이 된 우리 아이의 생일날입니다 이때 아이는 어떤 모습인가요? 명문대 입학? 의사? 변호사? 선생님? 아이돌?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요?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혹시 이런 단어는 어떠세요? 따뜻한, 건강한, 유쾌한, 자기주도적인, 성실한 사람으로 잘 자란 우리 아이. 그럼 이때 나와 아이는 어떤 관계이길 꿈꾸시나요? 성인이 된 아이와 내가 서로 신뢰하고 잘 소통하는 관계이길 기대하신다면 아이의 잘못에 화를 내거나 아이가 잘되라고 혼을 내는 지금의 모습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알아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아이에게 일부러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혼내고 난 후에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도요. 아이를 혼내고 나서 남몰래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두 스트레스가 가득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열이 오르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거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숨고 싶은 감정과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은 생존을 위해 우리의 뇌가 아주 당연하게 반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뿜는 스트레스 반응을 그대로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요? 여기서 잠깐만! 다시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부모가 되는 법을 어떻게 배웠나요? 그리고 감정 표현을 하는 방법은요? 책이나 인터넷 정보로 배우기도 했고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학습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모가 되는 새로운 방법을 다시 배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집을 짓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땅이 마련되었다면 먼저 어떤 모양의 집을 지을지 생각해서 설계하고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다양한 도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집을 지을 재료를 찾고 그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할 거예요 설계도나 도구 없이 재료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도 잘 모른 채창 크기가 맞지 않는다고 발을 통통 부르고 창에게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훈육하는 일은 집을 짓는 일과 같아서 아주 길고 험난한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집을 잘 짓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훨씬 든든하고 편안한 여정이 될 거예요. 세이브 더 칠드런과 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어요?